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개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제품은 바로 아이소이에서 나온 잡티세럼 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세럼2 리백기능성 화장품 이라고 적혀있고요 저는 이 제품을 지금 4주 좀 넘었는데 한 5주 안되게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 만큼 빼고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정말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저는 이거를 이제 열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화장품을 좀 넉넉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펌핑하고 여기 바르고 한번 펌핑하고 여기 바르고 또 한번 펌핑하고 여기 바르고 그래서 세번 정도 펌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한 4주 약간 넘게 썼더니 거의 이제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기와 함께 이 영상을 찍는 김에 아이소이 이 잡티 세럼에 함유되어 있는 주성분을 얘기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아이소이 잡티 세럼이라고 하면 장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 한몇주 전에 장미 성분 이야기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반응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김에 여기서 한번 다시 압축해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아이소이. 라고 하면 다마스크 장미 추출물과 다마스크 장미 꽃 오일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미 같은 경우는 그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특징, 특징이 일단 피부의 탄력 속도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라던가 항염 작용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피부에 영양감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특히나 좋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소이 잡티 세럼에서 거의 메인 기능을 하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있어요 비타민 C 함유도 같은 경우는 레몬의 한 20배 정도의 비타민 C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잡티 개선과 안국 개선 그리고 여러가지 흔적 완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아이소이 잡티 세럼에 포함되어 있는 앞부분에 들어간 두 성분들을 몇개 이야기하고 그 성분에 대한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시면은 정제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으로는 다마스크 장미꽃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크 장미꽃수 라고 하면 당연히 장미꽃의 효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전에 설명해드린 쭉 효능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그 다음으로는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요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보습력이 강한 보습제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부틴이 들어가 있어요 알부틴 같은 경우는 피부를 환하게 해주면서 잡티 개선도 해주고 그 다음에 흔적 완화를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베타인 또한 글리세린과 함께 굉장히 보습을 잘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피부 탄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트레할로스 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알루스 같은 성분 같은 경우는 사막의 선인장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인데요. 그리고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비타민 함유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추출물들의 공통점이 거의 대부분 비타민과 관련된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톤 업이라던가 안색을 밝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에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소이 잡티 세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제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 표현하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서를 보고 나서 이제 딱그 표현이 떠올랐어요 워터겔 타입의 제형이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진짜 워터겔이라고 하면 어떤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알로에겔, 알로에겔 같은 그런 겔이에요. 왜 수분 크림 같은 거 보면은 겔 제형 이렇게 겔 제형 하잖아요. 그런 겔 제형은 아니고 딱 수분 워터 겔 제형, 알로에겔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수분 함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시면 끈적거리지도 않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딱 워터, 진짜 물 같아요. 물 흘러내리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발라볼게요. 발라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약간 여기 좀 보이시죠 아직 이렇게 워터 물처럼 이렇게 맺히면서 서서히 이렇게 흡수가 되는 제형이에요. 그죠? 깔끔하게 흡수되면서 수분감 유분기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분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피부가 쓰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극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건성, 지성, 민감성까지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흡수력 같은 경우는 물 타입의 에센스 제형으로 굉장히 빠르면서 촉촉한 타입이에요 정말 촉촉한 타입이고 유분기는 사실 거의 없는 편이에요 좀 유분기는 거의 없는 편이고 대신에 그만큼 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4주 동안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세네 번씩 펌핑해서 쓴 결과는 어떠냐면 제가 지금 멀리서 보면은 얼굴에 뭐라 그럴까? 그거 티가 안 보이죠? 근데 사실 제가 영상을 찍고 했었을 때저 어 나름대로 약간 비비크림이라던가 파운데이션을 살짝 살짝씩 스팟으로 발랐어요. 전체적으로 바를 때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안, 발랐고 안 발랐거든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가면 보이시죠 지금? 요런! 요런 데. 흔적이 있어요. 코도 그렇고. 근데 코는 잘 모르겠고, 요런 데 있죠, 볼. 요런 데. 그리고, 요런 데. 흔적이 보이시죠? 이런 흔적. 근데 이런 흔적이 제가 지금 가까이 갔었을 때 보였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고 할 때, 한요 정도 거리만 돼도 사실 요 부분이 보였어요. 요 부분이 보였어요. 근데, 어, 이걸 꾸준히 쓴 결과 확실히 여기 있는 흔적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고 확실히 연해졌어요 연해지고 잡티가 개선되고 개선이에요 개선되고 흔적이 완화되었어요 말 그대로 없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대신에 이렇게 보이던게 이정도 나도 이제 안보이게끔 그 정도로 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이 이제 지금 딱 촬영해서 제형 보여드릴 양 남기고 딱 꾸준하게 다 쓰고 이제 했는데 제 나름의 만족도는, 어, 가어치를 한다는 느낌입니다. 화장품 써, 썼을 때그 제품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내가 이걸 쓰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기대치를 어, 뭐라 그럴까 덜 채워지지도 않고 더 채워지지도 않고 뭔가 딱 진짜 꼭값어치를 하는 그러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여기와 여기에 흔적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잡티가 예말 네, 그대로 잡티 개선 세럼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 개선된 효과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아이소이 이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것을 어, 추천드려요 저는 네. 효과 있어요 꾸준하게 사용하셨을 때 네. 그거는 제가 이제 한달 넘게 사용해 본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귀찮아도 정말 계속 썼어요 제가 귀찮으면 사실 스킨만 바르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부지런히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소이 되게 인기가 많죠 잡티 세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피부톤 개선과 안색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피부의 이런 잡티라던가, 그것저것 흔적을 완화해주고 개선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제품이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잡티 고민되고 하신 분들은, 사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소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